a1 셀부터 g1 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 주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18 높이는 3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행 높이는 좌측에 행 머리글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가 될때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클릭해 주시고 30을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B4셀부터 B5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조금은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A3부터 G15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해주시고 G4부터 G15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예매 자석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셔야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A3부터 G3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스타일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강조색 1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고급필터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고급필터 문제는 항상 조건을 먼저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은 A19셀부터 C21셀 사이에 걸쳐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하면서 라고 했으니까 판매량의 필드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판매총액이 필요하죠. 그래서 판매량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판매총액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A19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ctrl v 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 줍니다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하니까 크다 라는 기호만 적어주시고 1500을 적습니다 그 다음 초과 하면서니까 end 조건이죠 그래서 같은 줄에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초과 하거나 라고 하면 다른 줄에 적어 주시면 되겠죠 판매총액이 9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90, 000, 000을 적어주겠습니다. 값을 적어주실 때신표를 적어주시면 오류가 발생하니까 신표 없이 항상 숫자만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엔터 치시고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기에 테두리 선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에서는 수식 조건만 완성되면 테두리 선을 주든 안 주든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테두리 선을 주고 싶으신 분은 주셔도 되고 주기 귀찮으신 분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표를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데이터를 클릭해주시고, 고급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선이 점선 모양으로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이 테두리 선이 맞게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다음 장소에 복사 체크해주시고, 조건범위 클릭, 조건의 범위를 씌우시고 복사 위치 A23 셀을 찍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COUNTIF와 AVERAGE 함수를 쓰고 AND 연산자를 같이 써서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학생 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간단하게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곳을 보고 이1 3세를 보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글자들이 좌우로 빼곡했기 때문에 읽기가 조금 지저분하니까 상단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count if 함수를 써보겠습니다.는, count, cou, count if라고 함수명이 뜨죠. 더블 클릭해주시고, range는 조건에, 조건이 맞는지 검사할 조건의 범위를 range라고 합니다. 지금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학생 수니까 평균을 구할 범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평균은 총점으로 구하기 때문에 총점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이제 저희들이 조금 문제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조금 풀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조건은 쌍따옴표 안에 묶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평균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a v e r a g 를 쓰면 오류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쌍 따옴표 안에 쓰는 글자는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 안하고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작을 안합니다. 일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엔터를 쳐 주시고 지금 공백이라는 글자를 여기 범위에서 찾는데 공백이 없기 때문에 0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277을 지워버리면 공백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찾게 됩니다. 되돌리기로 원본을 살려주겠습니다. 이제 빈셀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는 AV Average를 선택해주시고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255.9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서 크거나 같다 255.9라고 적어주시면 이제 평균 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255.9 이상인거는 5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있죠. 근데 저희들은 에버리지 함수를 여기에서 써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따옴표 안에 에버리지를 적어주시면 인식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를 이렇게 범위 씌우고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쳐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Average를 함수 이름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냥 글자, 평균이라는 글자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함수가 동작을 안 해서 결과값을 받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Average를 여기에 쓰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Average를 그대로 잘라냅니다. Ctrl-X 그럼 잘라내기가 됐죠. 그리고 쌍따옴표 바깥에 함수를 붙여줍니다 컨트롤 v 근데 글자하고 함수 이름하고 를 붙여주면 쌍따옴표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글자랑 함수랑 그냥 붙이면 엑셀에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 안되게 하기 위해서 e n 연산자를 씁니다. 그러면 글자와 함수가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값이 구해집니다. 저희들이 한번 볼까요? e n 연산자를 안 넣어주고 그냥 엔터를 치면 요렇게 수식이 오류가 발생했다고 요렇게 입력한 수식에 오류가 있다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문자와 함수는 그냥 붙일 수 없습니다. 항상 연결 연산자 and 연산자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는 랭크를 쓰시면 됩니다. 가로 여시고 넘버는 등수를 구할 숫자 값입니다. 성적으로 구할 거니까 성적의 값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ref는 참조하는 범위를 ref라고 합니다. 지금 성적의 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참조하는 범위를 i3부터 i13까지 범위 씌워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한 칸씩 내려줄 때마다 초록색 범위가 내려가게 됩니다. 한번 그냥 보여드릴까요? 가로 닫고 엔터치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내리면 초록색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초록색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록색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를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오더는 대괄호로 묶여있는데 대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생략하면 자동으로 내림차순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적어주는 걸 좋아해서 내림차순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1등이 99점 꼴찌가 75점으로 잘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1등은 수석, 2등은 차석, 나머지는 공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hoose 가지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index num은 저희들이 value1의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index num을 1을 쓰시면 되고 value2의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2를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랭크 가지고 1등부터 11등까지 총 11개의 숫자 값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인덱스 넘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면 밸류 1이 진하게 나오죠. 이제 랭크가 1등이면 밸류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쌍따옴표 수석을 넣어줍니다. 콤마, 그 다음 밸류 2가 진해졌죠. 2등이면 차석을 적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 값을 11개까지 쭉 적어 주면 에러 없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가로를 닫아 버리면 지금 저희가 만든 거에선 밸류 3이 없죠. 3부터 11까지 값이 없기 때문에 3등부터 11등까지는 오류가 발생하고 1,2등만 수석, 차석이 나오게 됩니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2등하고 1등 이두 값만 빼고는 전부 샵 밸류라는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샵 밸류를 공백으로 바꾸기 위해서 if error를 씁니다. choose 앞에 if error 밸류는 추주 가지고 수석 차석을 구했습니다. 에러가 안 나는 값을 밸류라고 합니다. 그다음 콤마. 밸류 if 에러는 만약에 값이 #밸류 에러가 떴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쌍따옴표 두 개만 연속 찍어서 공백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밸류 났던 모든 등수가 공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냉장고의 판매량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D-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범위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A16부터 C25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필드는 평균을 구할 필드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냉장고의 평균인데 냉장고의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판매량 평균이니까 판매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C16 대신에 파란색 범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C16 대신에 3을 적으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C16 셀로 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제품명이 냉장고인 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냉장고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The a v e r a g e 앞에 Roundup을 적어주시고 Number는 the a v e r a g e 로 구했죠. 맨 뒤에 클릭해서 홈마만 찍어주시고 넘디지트스를 1이라고 적으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0으로 적으시면 소수점 이하 자리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시면 1의 자리를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를 1이라고만 적으시면 완벽하게 풀린거죠. 학번과 휴학을 이용해서 졸업년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졸업년도는 2000 더하기 3 학번의 세번째 네번째 자리 휴학 더하기 3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는2000 적어주시고 더하기 학번의 세번째 네번째 자리라고 했으니까 미드를 쓰시면 되죠. mid 가로 여시고 텍스트는 가져올 글자의 위치죠. 학번을 가져오시면 되니까 학번을 클릭하시고 콤마 스타트넘은 시작하는 위치 값을 말합니다. 1이라고 적으면 4를 가져오고 2라고 적으면 0을 가져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세 번째 자리에서 가져올 거니까 1을 가져오면 되죠. 그 1이 하나 둘세 번째 자리니까 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콤마 넘 차스는 가져올 글자 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자리부터 가져올 건데 1이라고 적으면 세번째 자리 하나 여기에 있는 1만 가져옵니다. 2라고 적으면 세번째 자리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기 때문에 1, 5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세번째, 네번째 두 자리를 가져와야 되니까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더하기 휴학을 하시면 되는데 휴학이 교환학생이면 일, 군입대면이, 공백은 0으로 계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이 뭐뭐 라면이죠. 그래서 if 가로 여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식입니다. 참 거짓이 나오는 그래서 휴학 칸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휴학 칸이 지금 클릭이 안되죠. 그럴 때는 위의 셀을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에서 방향키 아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J17이 선택이 됐죠? 이제 J17이 교환학생이면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교환학생하고 같으냐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는 쌍따옴표 교환학생 쌍따옴표 그러면 J17에 있는 값이 교환학생이라는 글자랑 같으면 이 됩니다. 콤마 밸류 이프 트루는 교환 학생이면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1을 적어주시고 콤마. 밸류 이프 펄스는 교환 학생이 아니면이죠. 교환 학생 아니면 2랑0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에 있는 0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이 품은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아니면이 0이었죠. 0을 블럭 씌우시고 Ctrl V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교환학생을 군입대로 바꿔주겠습니다. 군입되면 2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클릭해주시고 더하기 3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이제 밑으로 끌어 주시면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판매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라고 했습니다. 판매량은 이 표에 있죠. 그래서 이 표에서 판매량을 바로 쓰면 되는데 할인가는 다른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의 코드를 보고 여기에서 할인가를 가져올 수 있죠. 근데 할인가가 옆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적혀 있으면 hlookup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는 판매량을 찍어주시고 곱하기 hlookup 더블 클릭해 주시고 Lookup Value는 찾는 값을 말합니다. 오류 코드를 클릭해 주시고 콤마 Table Array는 Lookup Value가 참조하는 표를 말합니다. 지금 NK101을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의 범위를 이렇게 씌우시면 됩니다. 근데 G28부터 J30까지 범위를 씌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씌우시고, F28부터 J30으로 씌우셔도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씌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G28부터 J30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정답입니다. 콤마. Low index num 이라고 있죠. Low index num 은, 색깔이 자주색인가요? 이 색깔의 범위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있는데 몇 번째 줄의 값을 가져갈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희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니까 3이라고 적습니다. 콤마 유사일치를 하면 NK101이 아닌 값도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히 일치를 쓰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샵엔 n a 가 뜨는데 이거는 여기 표의 범위가 고정이 되지 않아서 한 칸씩 내려가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두번째 칸을 더블클릭해 보시면 자주색 표의 범위가 한칸 내려왔죠. 다시 그 다음 칸을 더블클릭해 보시면 한칸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주 내려오죠. 그래서 이 범위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F4로 고정해 주시고 엔터 그리고 밑으로 끌어 주시면 정확하게 판매 총액을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hlookup으로 풀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면 hlookup 대신에 인덱스와 매치를 이용해서 똑같이 풀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인덱스 가로 열어주시고 커마일 2급 시험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인덱스만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만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레인는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저희가 hlookup에서 참조하는 표의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 범위를 씌우시면 되고 혹시나 이게 싫으시면 요렇게 의료 코드까지 포함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래로 드래그 하는 범위가 몇개 안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6만개 정도를 아래로 내려서 참조해서 값을 구해야 되면 매번 의료 코드에서 검사를 합니다 판매가 할인가를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의미 없는 범위까지 범위를 씌우시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범위 씌우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아까 배웠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녹색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니까 F4로 고정해줍니다. 콤마 로우넘은 이 초록색 범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있는데 이세줄 중에서 몇 번째 줄을 가져올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3이라고 적으면 세 번째 줄에 있는 값 할인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콤마 컬럼넘이라고 있는데 이 초록색 범위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온다 그러면 25,500원을 가져오겠죠? 두 번째 열 값을 가져오겠다면 27,625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가 됩니다. 일단 저는 1이라고 고정해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끌면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이랑 상관없이 의류 코드와 상관없이 언제나 이 값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할까요? 는, 매치.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의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습니다. mk101이면 1, 10이면 2, 103이면 3. 위치 값을 가져온 게 매치 함수입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lookup value는 찾는 값입니다. mk101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 Lookup Array는 찾는 범위를 말합니다. 지금 NK101부터 NK104를 찾을 범위는 여기 첫 번째 줄이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내릴 때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해줍니다. 콤마, n k 1 0 1 104가 정확하게 다 있으니까 정확히 일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습니다. 엔터 치시면 MK101은 여기 범위에서 첫번째 있다고 1, MK202는 두번째 있다고 2, MK103은 세번째 있다고 3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1, 2, 3, 4에서. 그래서 이 매치를 그대로 Ctrl-C, ESC 눌러주시고 여기 1 적은 자리에 Ctrl V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치실 때 여기 옆에 값이 남아 있으면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절대 건드리시면 안되고 훼손하셔도 안됩니다 그래서 값을 값을 꼭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위험하게 문제를 풀면 안되겠죠. 그래서 문제풀때는 항상 이칸 안에서만 푸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는 판매량 곱하기 인덱스 어레이는 참조하는 표의 범위니까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참조하는 로우넘은 줄의 범위입니다. 첫번째 줄, 두번째 줄, 세번째 줄 중에서 저희는 할인가가 세번째 줄이었죠. 3이라고 써주시고 콤마 컬럼넘은 저희가 매치가지고 구했었죠. 1열, 2열, 3열, 4열을 구한 거였죠. 매치. Lookup Value는 찾는 값이죠. mk101로 찾을 거고, 콤마. Lookup Array는 찾는 범위입니다. mk101부터 104까지 씌워주시고 이 표의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 콤마. 정확히 일치해야 되니까 0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초록색으로 가로가 닫혔죠 그러면 안됩니다 가로를 한번 더 닫아서 까만색으로 가로가 항상 끝이 나야 됩니다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정확하게 값을 구하셨습니다 부분합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부분합 문제는 항상 정렬부터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고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표의 전체 내용이 선택이 됩니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부서명이 안 나오시면 오른쪽 위에 내 데이터의 머리껄 표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 표의 한 셀이 클릭된 상태에서 부분합을 누르겠습니다. 부서명별로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부서명을 그룹화할 항목으로 하겠습니다. 1, 2, 3, 4분기를 선택해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가 없도록 확인해주겠습니다. 최대값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선택되어 있든 선택이 안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확인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부분합 다시 부서명을 그룹화 항목으로 그대로 두시고 실적 총액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합계로 바꿔주시고 전부 체크 없애신 다음에 실적 총액만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구한 최대 값이 합계 값으로 바뀌어 버리고 최대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값 위에 합계 값이 구해집니다.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표의 한 셀을 클릭해주시고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정렬 기준을 포지션으로 해주시고 오름차순을 하면 골키퍼와 공격수가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확인 그러면 골키퍼와 공격수가 붙어서 나오죠. 내림차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그래도 위치만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안되고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 목록 항목을 클릭해주시고 공격수 엔터 미드필더 엔터 수비수 엔터 골키퍼 쳐주시고 추가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누르시면 왼쪽에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가 추가가 됩니다 이 추가된 목록 값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저희가 입력한 값이 그대로 정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 추가를 누릅니다. 다음 기준은 가입 연도죠. 가입 연도를 선택해 주시고 값을 셀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시면 여기에 파란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을 클릭해 주시고 위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파란색이 위쪽으로 오게 만들어졌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표의 범위 바깥에 셀을 클릭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적어주시고 확인 이사셀을 클릭해주시고 는 썸을 쓰시면 되겠죠. 가로 여시고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고 합계를 구했으면 반드시 기록중지를 누릅니다. 범위를 쉬운 채로 중지 누르셔도 되고 빈셀을 눌러서 중지를 누르셔도 되고 점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삽입을 누르시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시고 A14부터 B16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마우스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합계를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에 갖다 대시는데 단자에 가운데에 대시면 마우스 모양의 I자가 됩니다. 클릭하셔서 Delete키로 글자를 지우시고 합계를 적겠습니다. 매달 합계를 지우시고 빈셀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합계를 눌렀을 때 합계가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표의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확인 A3부터 E3셀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 홈탭에서 채우기 색을 해주겠습니다. 노랑을 해주겠습니다. 노란색 채우기가 끝났으면 반드시 개발 도구로 돌아오셔서 기록 중지를 누르셔야 됩니다. 삽입 도형, 빈면을 선택해 줍니다. Alt키를 누르시고 D14셀부터 E16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뗍니다 그리고 글자는 채우기라고 적어주시고 가운데 정렬하란 말이 없으면 가운데 정렬하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합니다.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줄을 채우기 없음 해 주시고 아무 셀이나 찍어 놓고 채우기를 눌렀을 때 노란색이 채워지면 정답입니다. 차트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등급이 1급인 정보만 수험번호별 1,2,3과목의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까만색 범위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험번호부터 1급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1, 2, 3과목의 1급 범위를 씌웁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바꾸시면 하나만 바뀌는데 차트 계열을 선택하지 않고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시면 전체가 바뀝니다.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단에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적어주겠습니다. 축제목, 기본세로축제목에서 세로제목을 쓰겠습니다. 점수라고 적어주시고 3과목 계열에서 3과목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계열에서 C1805 이거죠?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클릭하시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이 아니라 클릭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클릭하시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값이 오른쪽에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인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로축의 최소값을 3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세로축은 여기 이 축이 세로축입니다. 세로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더블클릭하시면 축서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축서식에서 최소값을 30으로 바꾸겠습니다. 고정을 해야 값이 바뀝니다. 30 값을 거꾸로를 지정하겠습니다. 체크, 그리고 닫기 누르시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